있는 센스 오우 와안 취했다메 치기 안올랐다메 케찹이 어딨노 케찹이 실종된 것 같다 <웃음> 뭐야 집에 케찹이 없는거야? 이런? 이건 아니잖아 <웃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우 씨왜 케첩이 없어 집밥 특집 오늘, 오늘의 메뉴 소세지 야채볶음 계란후라이 두개완숙하나반숙하나 김치찌개 그리고 내 얼굴 일을 나가야 돼가지고 밥을 냠냠 먹어야 또 힘을 쓰잖아요 입을 침구 다 돌리고 빵 것도 침대 시트 갈아 끼워 넣고 허리가 아프다이질것 같아 지금 김치찌개 하면은 계란후라이잖아요 일단 소야 음, 음. 음, 음. 아니, 케찹이 없어. 말이 되냐고. 누워나 먹은 거야. 내가 다 먹었겠지, 뭐. <웃음> 음. 음, 음. 김치가 음, 음!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어, 죽이는데? 계란. 음! 저기, 스팸까지 들어있는 센스. 와, 국물 미쳤다, 씨. 오! 와! 오, 새콤달콤, 매콤 그 자체. 와! 바삭! 반숙 터뜨려, 터뜨려. 이거는 미친 놈이야. 아김치개 미친 놈이네 진짜. 아 또야도 존나 맛있네. 반숙. 음 미친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겠어. 솔직히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부재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김치만 넣고 끓여도 맛있는 거 아시죠? 사실 그리고 오늘도 아밥 먹기 전에 아, 카메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켰어요. 카메라랑 붙어있는 걸더 연습해야겠어, 집에서도. 허, 김치찌개 아빠가 하셨대요. 짱! 역시 우리 아빠도 요리를잘 하시거든요? 난 당연히 엄마가 한줄 알았지. 잘 먹! 열심히 운전하시는 이분. 숨 존나 멋있게 어, 넣어. 멀, 멀미약 먹으셨죠? 아니야? 여러분 저희 구미약 아, 어머! 진짜 여야산적 산적? <웃음> 여기 뭐, 산적이 뭐야, 뭐야? 여기 산적이 있어요 뭐, 뭐, 뭐야 이거, 이거. 백신 저, 2차 완성인가요 저희? 저 백신 맞죠 2차도요? 저도, 네 2차 았는지이주 지났나요? 이주 지났죠 저도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감기 기운 같죠 목소리가? 저요? 내려주세요 아, 저 비염 있어가지고 <웃음> 맛집 냄새 난다 냄새 나. 감사합니다 기사님 고마운 매니저 광양 불고기, 호박 광릉! 소스잖아. 광릉! 아, 어, 한릉 광릉 불고기. 광릉 불고기. 왔습니다 여기가 찐맛집이래요이 네. 새끼 찐맛 맛집이래 진짜 뭔가 맛집 스멜이 엄청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야 불냄새. 나 약간 피치야 느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렇게 하얗게 해놔? <웃음> 피거 좋다 오늘, 오늘. 오늘 어반이이이색 뚜껑? 어. 그거좋거 근데 그거커거 이거. 이거 어 근데 좋아 근데. 좋아 오늘 못 썼어. 피부 진짜 좋다. 나? <웃음> <웃음> 나와. 나오 <나와. 웃음> 와. 피부 볶 <웃음>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 피부 볶음. 오, 맛있겠다. 피부. 찌개까지. 철묵. 저는 조금만 먹다가 이렇게 먹을까? 먹다. <웃음> 나도 먹을래. <먹으러. 웃음> 오, <오우>, 맛있겠다. <웃음> 음. 야 여기 냉면 없냐? 왠지 냉면 있을 어우 존나 맛있겠다 비닐에 싸먹어 이냉이야 없어? 음, 없어? 비냉에 육수 추가 안에 쌈장 찍어가지고 음. 너무 맛 너무 맛어 마늘 <목소리> 매운 거먹어그근 지금 하나 더추가봤지 지금 냈서 시골 된장이다, 이제. 응. 원래 돼지들은 야채 안 먹어. 왜? 난 존나 잘 먹는데. 아, 그래? <웃음> 너 초식이니? 응. 그쌈움의 신선함이 좋아. 우리야, 어? 그땐 응. 보통 머리야. 넌 여기에만 봐서안 해줄 수도 있어.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안 되니까. 야, 거내 거, 하는 거 어? 3월이요 4월 5월이야 3월 이요 4월 5월 5월이요. 4월 먹는 이요 4월 5월 이요 4월 5월 5월이요. 4월 5월 5월이요. 4월 5월 5월이요. 이이이이이아이 쟤는 만두 전골집오 어, 여기 위층도 있네 여기 카페 로아 왔습니다 아 1층 주문이고 라운지 2층 3층 오 괜찮다 어, 여기 약간 랑 데자뷰 스타일이네 어 그렇네 야 크로플 먹어야 돼 우리 당연한, 또 먹어 당연한 또먹냐니 현우야 여러분... 제 사랑 무화과... <웃음> 느껴봐 가는 속도가 존나 빨라 우리가 떼는 속도를 보다. 아 진짜 그렇게 빨리 잡아? 아니 아니 반대 반대. 근데 이런 거 찍어서 어디었어 <웃음> <웃음> 존나 현실. 아니 어디었을 건데? 아, 비키라고.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웃음> 네. 살 빠졌다, 오미나, 진짜. 되게 살 빠졌다. 한 발레? 한 발레래. 볼래 아, 또? 아니 동네 사진 찍었지. 시흥시 마스코트가 있어요. 이렇게 시흥시 마스코트를 보러 갑니다. 존나 귀여워, 민구이 같아. 송민국. <웃음> 아 이거 토론데 시흥시 마스코트인데, 다들 민구이다 맞다 그래가지고. 존나 귀엽네. <웃음> 어, 둘다 귀여. 워 얘가 토로고 얘가 헤로야 그. 그. 그. 여러분 저희 취했고요. 안 취했다며. 십기안올랐다매 진동행 취했고요. 진동행 취고독한진행이고요 저는 무인도에 간다면. 그래. 한 브랜드만 챙겨 낸다. 로맨이에요, 여러분. 로맨 진동행 진동행.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현호의 모습. 기다리니 <웃음> 네, <웃음> 세요 이쪽 봐 주세요. 자, 바다 한번 보자. 받아 봐. 다들 보러 갈래? 네잘 먹었습니다. 밥만은 애플 <웃음> <웃음> 네, 조금 취했어요. 조개구이집이 그, 먹는 걸못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아시죠, 여러분? 아, 진짜 짜증난다, <웃음> 야. 오디오가 겹치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야, 거 한정판이래. 이거, 인플루언서 시딩키트야. 아, 어, 우리 둘다잘 어울려. 우리 둘다 인플루언서 아니야? 그 <웃음> 인플렌자. 여러분, 저기, 입술 위로 엿들은 보이시죠? 저거 짜고 싶은 여기 거. 여기 오이도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난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입술만 찍을게. 입술. 어 입술 가리지 마. 어. 그냥 야. 어 은은한 엄청 은은한데? 엄청 어. 얇아. 얇아. 매우 이쁘다. <웃음> 야 근데 무슨 열 속도가. 뜨겁진다. 뜨고워진다 아니 세럼 아 토너 큰거 있고 크림 큰거 나와 나오잖아요 요즘. 근데 음. 하필 좀 짜증 나는 게 어. 중간에 바르는 세럼, 뭐 앰플. 앰플? <웃음> 어. 이거 진짜 손짐. 아 100ml? 어때? 100, 기본 50 깔아요. 30 누구 코에 붙이려 우리 조카 발르라고? 난 얼굴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게몇 공개해도 돼. 어, 걔다 okay. 돼. 아 어, 그래? 왜이빅 사이즈들을 생각 안해 주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큰 얼굴들은 솔직히 이거 세 펌프 해야 돼요. 이거 한 달이면 음. 다쓸것같아 그래서 나는 웰라주 100ml 앰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음. 용량도 넉넉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고 자자. <웃음> 어디로 가요 짝짝짝 고글짝짝짝짝짝짝보글짝짝보글짝짝보글보글짝짝 보굴 보굴 짝짝 너가 동행해서 내가 배우잖아 뭘 배워 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목소리> 브이로그 썸네 복채 와 근데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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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내가 어제 내기해서 <웃음> 아 잘못은 벌어주세요 감사합니다